안녕하십니까 4월 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오펙플러스의 추가 감산 발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했는데요 이에 반해 엑스모빌 6%대 상승하는 등 에너지업종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3월 ISM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46.3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는 5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해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는 오0플러스가 기존의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166만 배럴 감산 발표에 급등했네요 ISM 제조업지수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기준선인 50을 5개월 연속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연인 상승을 보여준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한 유가 하락에 대응하는 산유국들의 감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